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소년단의 취미, 경입니다 응. 장난기 많이 보게 카메라만 보면 장난기가 그냥 이번엔 진짜 멋있는 것만 해서 형, 이톡 영상을 만들어볼게 뭔 소리인지 알지? 뭐라시아스피 그렇게 하, 하루가 넘게 이틀을 반성했습니다. 이 <웃음> 어으아아아이가요요 <목소리도> <웃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할 거예요. <웃음> <웃음> 엄청 는랐어나 그, 빛나는 피치았어빛는빛 그, 는 다가이 이게 옛날장 먹을 거다콜는마이 저... 사탕 사탕 진짜 아, 예뻐. 먹을 것만 <웃음> 먹을 것만 나라면요우 전국의 댄스 하는 거야. 이네가 더, 이제 거야. 더더 틀어 봐. 어. 어, 이 하나, 그리고 어. 정면 하나. 시작. 트레스가 어, 있어? 오다 와 계란 사세요 계란 싱싱하고 맛도 좋은 계란 사세요 계란 다녹음해놓는 오메가3 지방산 나한번 들어본 거같 진짜 이거 무조건 계란 사.. 농장이 아니구나 계란 농장 어디있냐 계란 사세요 계란 육사육. 돼지고기랑 빨빨라그 어, 양파랑 당근 준비해 주세요. <웃음> 자, 물 전분 일대 1로 전분물 만들고요. 프라이팬에 물을 자작하게 넣고 자, 간장. 된자레인 <웃음> <웃음> 계란 사세요. 계란. <웃음> <아니야>. 오메가 3. <웃음> 아, <목소리도> 그래, 나, <목소리도 안>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새거 나, 나, 나, 나, 아냥아냥 지민아 이게 너무 합을 줄 필요 없고, <웃음> 어, 그냥 정국이, 정국이. 그냥 정국 씨왜 응. 저는 저걸 찍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인명세가 많이 나요. <웃음> <웃음> 중요한 여러분 저희 제대로 안 나요. 현실감, 진정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번. 아 어, 좋네요, 네. 상을 두개 받습니다. <웃음> 어, 제가 너무... 요아 이제 상을 두개 받는 게 아니야. <웃음> 첫상이에하요아 소리 올린 건또 처음이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그조사이부사가 되게 잘안 깨졌어요. 뭘, 뭘 하셨어, 뭘 하셨어. 뭐 하셨어요? 사물이거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미친 듯이 아, 아요아 너무 감사합니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대상들 이쁘게 같게요사합니다